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파워포인트 꿀팁은요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핑 효과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효과들은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효과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효과를 활용하시면 청중들에게 시작 전부터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매우 좋은 효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 효과는 이미지와 도형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꽉 채워 주시고요 그리고 도형도 슬라이드에 꽉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여기에서 검정색을 써도 되는데 저는 밝은 검정색을 쓰는 편입니다 즉 어두운 회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선택하시고 그리고 투명도를 뒤쪽에 있는 이미지가 약간 보이게끔 한 20% 정도로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따로 적어서 제목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텍스트를 입력했더니 딱 이것만으로도 ppt 표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그 다음 똑같은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눌러주시면 똑같은 슬라이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한 절반보다 조금 더 작게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목차를 입력할 수 있는 칸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텍스트는 그냥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동시켜서 차 라고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하나하나 삽입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내용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미지를 첫 번째 있는 슬라이드 이미지보다 약간 좀 크게 키워 주시는 거예요 키워 주실 때 이렇게 상하 좌우에 있는 것을 눌러서 키워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지의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무조건 대각선으로 키워 주시고요 방향은 어느 방향이나 상관 없으니까 저는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시키고 약간 모양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슬라이드 이미지의 위치가 바뀌었죠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 전환, 모핑 효과를 주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약간 커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슬라이드는 이것을 그대로 또한번 복제하셔서 이번에는 이미지를 약간 좀더 작게 해주시고 그림서식 자르기 위쪽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 될 거냐면 바로 본문 제목을 입력하는 칸이 될 겁니다 자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 주셔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줬더니 똑같이 모핑 효과가 들어가 있죠 제가 슬라이드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의 모핑 효과 활용법 입니다 첫 번째 모핑 효과 그리고 두 번째 모핑 효과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표지부터 목차, 본문까지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효과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모핑 효과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2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1초로 바꿔주시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자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전환 효과는 바로 이런 효과인데요 이미지가 약간 좀 작아지면서 왼쪽에서 도형이 하나가 나타나고 그리고 제목이 나타나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미지와 그리고 도형이 필요한데요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만들어놨었던 이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크게 하나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단색 채우기 흰색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투명도를요 저는 50% 정도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차하면 70% 정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왼쪽은 좀 하얀데 오른쪽은 원래의 색상을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어떤 식으로 해 주셔야 되느냐 바로 왼쪽으로 다수를 복사해 주셔야 돼요 이때 단축키 몇 개가 쓰이니까요 여러분들 기억 잘해주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왼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를 해줍니다 놓으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이때 키보드 상단에 있는 F4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뭔가 겹쳐진 듯한 느낌으로 그대로 도형들이 복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다수를 복사해 주시면 여기 이게 에 층층이 뭔가 좀 나뉜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슬라이드를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이 도형들은 그대로 두시고 첫 번째에 있는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이 도형들을 그대로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쉬프트키 누르신 채 아예 안 보이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면 없어졌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슝 나타난 듯한 느낌으로 나타나겠죠 특히 여기 있는 이 이미지는 이전 슬라이드보다 훨씬 더 크게 키워진 상태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전환효과 모핑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면 이미지가 작아지면서 왼쪽에 있었던 도형이 슝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슬라이드 바깥쪽에 이두 번째 슬라이드 안에 있는 이 도형들이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 텍스트 상자까지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면 더 금상첨화인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도형들의 모양이 바뀌면 또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애초에 처음 만들 때부터 도형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모양이 요거예요 화살표 오각형 요거를 선택해서 일단 여기 하나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노란 점을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색상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Ctrl Shift C 서식 복사해서 Ctrl Shift V 누르면 요렇게 도형이 하나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Ctrl Shift 키 누르신 채 왼쪽 이동시켜서 푹 놓아주시고 F4를 하나 둘셋넷 다섯 번 눌러주시면 또 비슷한 느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슬라이드 자체를 그대로 다시 한번 복제해 주시고 모든 도형들은 왼쪽으로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전환효과 모핑까지 주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오신다면 오프닝만으로도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오프닝도 뒤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할 겁니다 뒤에 있는 이 이미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잘려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모양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가 이미지와 도형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디자인이랑 똑같죠? 자 이때 똑같은 슬라이드를 하나만 더 복제를 할게요 복제를 해서 뒤에 있는 이 이미지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일단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그림 서식,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그리고 타원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타원을 선택해 주신 후에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대 1을 눌러서 정원으로 잘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때 정원의 크기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좀더 상세하게 잘라 주실 수 있는데 저는 광화문역 쪽을 좀더 상세하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때 오른쪽 하단 즉 대각선에 있는 검정색 발을 움직여서 어, 잘라주면 되는데 이때 아무 키도 누르시지 않은 채 하시게 된다면 1대1비를 깨져버리기 때문에 꼭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왼쪽 상단 살짝 움직여서 좀더 작게 만들어 주시고 위치가 조금 위쪽으로 갔으니까 이거를 아래쪽으로 옮기려면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움직여 주시면 위치를 조절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 바깥쪽 톡 눌러 주시면 이미지가 잘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이미지의 크기를 약간씩 키워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 텍스트 상자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내용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어떤 게 포인트냐면 이제 나머지 세 개, 두개 역을 더 가야 되잖아요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슬라이드 복제를 두 번을 해주도록 할게요 중간에 있는 이 이미지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텍스트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오른쪽 맞춤 여기에서 어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다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자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그림서식 자르기를 눌러서 종각역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딱이 부분만 잘라주게 만들어줍니다 됐죠? 다시 한번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림 서식 자르기 눌러서 이번에는 시청역 쪽으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톡 눌러주면 시 이렇게 시청역 쪽으로 잘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슬라이드에 전환, 모핑 효과를 주게 된다면 뒤쪽에 있는 이미지가 동그랗게 잘리면서 이미지 한쪽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지를 1대1 비율로 잘라준다 그리고 이미지를 수정할 때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동을 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미지만 다르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핑 효과 활용법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제작하셔서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